반갑습니다. 초론공인TV 소장 방이선입니다. 오늘은 주택에서 상가로, 상가에서 다시 주택으로 어, 처음 주택을 지적했을 때는 어, 조정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조정일 때 상가로 바꿔서 어, 다시 주택으로 바꿀 시점이 계속 비조정일 때 과연 이 집은 거주를 하고 팔아야 비과세일까요? 그냥 팔아도 비과세일까요? 주택에서 상가로 상가에서 다시 주택으로. 어, 오늘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 2021년 9월 26일 일요일 밤입니다. 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들어왔더니 어, 지리가 어떤 내용이냐면 주택에서 상가로 어, 용도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상가에서 주택으로 또 용도변경을 했네요 어, 근데 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점에 어, 이게 만약에 비조정지역이라고 하면 거주를 안해도 되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 사실관계 한번 살펴보면요 2014년 1월에 갑은 부산기장군 소재의 A 토지를 취득을 했어요 어, 그 토지위에가 토지를 갖고 있는 어, 뭐몇년 후에 부산이 조성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네요 어, 이런 상태에서 조성지역 일대 여기 A 토지위에다가 B 겸용주택 1층은 단독이고요 2층은 1층에 단독과 걸린이 같이 들어가 있는 이런 단층집을 지은 거예요 어, 이렇게 있다가 어, 부산이 이제 조성지역이 풀렸습니다 풀리고 나서 어 이분이 2020년 작년도에 주택 부분을 몽땅 걸린으로 용도변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택은 이제 아닌 거죠 전부 걸린입니다 걸린 요런 걸린으로 가지고 있다가 어 임차인이 이제 퇴거를 하면 어 다시 이걸 집으로 몽땅 이제 바꿀 예정이래요 지금은 임차인이 있지만 몽땅 집으로 바꿀 예정인데 어 요렇게 되어 있는 요 집이 어 지금은 어, 조정이 이제 풀렸을 때, 그러니까 이분은 기상은 부산은 아직 비조정 지역이거든요. 이럴 때 집으로 바꾸면 어, 주택을 처분을 할 때, 나중에 용도변경을 할때 조정 대상 지역에 안 있을 경우에는 거주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가 되느냐 아니냐, 이 질문입니다. 답변 한번 살펴볼까요? 어, 회신은요, 귀서면지리의 경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조정지역일 때 겸용주택 어 겸용이든 뭐 몽땅주택이든 방이 한 칸만 들어가 있어도 이건 주택으로 계산이 되죠. 주택수가 겸용주택 어 여기서는 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이래요. 주택면적이 크면 뭐요 당시에는 어 그래도 이집 하나만 있었다면 주택으로 볼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이런 어 겸용 주택에 1주택이면 비과세가 되었겠는데, 1주택이 아니라면 방이 한 칸만 어 주택이라 해도 주택 수에 다카운트가 됩니다. 이런 겸용 주택의 주택 부분을 걸린 생활 시설로 몽땅 다 바꾸었어요. 어 그랬다가 해당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후 다시 비소정직일때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러니까 비소정일때 집으로 바꾸어서 그걸 팔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시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의 거주요건 이거를 적용한다라고 돼 있죠. 이건 왜 이러냐 처음 겸용주택 방한 칸이라도 붙어있던 요 겸용주택을 매수했을 이 당시가 조정지역이었던 거였죠 중간에 상가로 몽땅 갔다가 다시 또 비조정 때 몽땅 주택으로 바꾸어도 원 꼬리가 겸용주택인 요게 조정지역이 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요건 거주요건이 적용이 된다라는 답변이 와 있습니다. 질문의 제목은 조정지역 소재 겸용주택 취득 이후 용도 변경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주택에서 상가로 갔다가 다시 주택이 와도 뒤에 주택 온그 시점이 비조정이든 조정이든 그 상관없이 제일 처음에 취득했던 겸용주택이 조정지역이었다 하면 어 용도를 12번을 더 바꾸어도 그 집은 최종적으로 양도할 때는 거주요건 인연을 충족을 해야 비과세가 된다는 이런 내용이 오늘 올라와 있어서 한번 공유를 해 봤습니다. 오늘은 집에 저희 서재방에서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낮에는 뭐 운동도 갔다가 그리고 뭐 바빴네요 나름 신랑이랑 오늘 저 철마에 맛있는 또 외식을 하고 왔습니다 <웃음> 저녁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내 월요일날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 하면 언제든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건 공짜입니다 저에겐 또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